저는 지금 결혼식을... 결혼식에 갔다가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약속합니다. 결혼식에 갔다가 AT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. AT 센터에 왜 가냐면요. 저희 여름이의 유모차를 사러 갑니다. 그래기 안 같아. 아저 얘기야. 맞춰줘야돼기는 가만히 앉아서 뭐해 봐? 나도 그 가만히 앉아서 뭐해? 이거 어? 가왜 이러나? 11시 9분에 먹었거든 지금 1시간 반 안됐는데 물론 그거에서 눈이 감하지 않을까? 몇분야지시몇분지 45분? 어? 어? 어? 어? 이봐. 목린 채로 있잖도 모르고. 잠들었어. 손 길이다라지? 언 봤어? 응. 손길이 어우 왜 손가락이 이렇게 길어? <웃음> <웃음> 발이 오빠 발이랑 똑같이 됐어요 아, 손가락이, 손가락이 되게 기르네. 손 엄청 길어. <웃음> 손톱도 긴데 손톱은 좀 나중에 작거라고 하더라고 하더라고요. <웃음> 손이 되게 길다. 손가락이 되게 길은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길다. 응. 손바닥에 비해서 손가락이 엄청 길어. 그래요. 티아님 진 네, 을한만주세선을뭔가시원해야 아, 어. <웃음> 응. 돼. 얼굴 닫자. 이렇게 들어요, 먼저. <웃음> 아직 절대 <그럴 땐>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선생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. 이렇게 했어. <웃음> 힘들어, 근데 얘가 트립을 잘안 하는 편이라서 에이. 손은 많이 하고. 이 <웃음> <웃음> <에이. 웃음> 엽서 먹고 막들러나 봤어? 아직 힘들지 마 <웃음> 어? 안 됐다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뭐 어무안 잤나? 응? 거기 있으면 봐어안 그랬다고 했어? 근데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쭉 누워있더니 던 잔다고 어? 어? 어? <웃음> 혀를 자꾸 내놓는데 항상 그러더라 이네 여보, 여기, 여보, 여기다 이럴게. 나한테 앉아. 많 힘들었네.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 배에 앉았어. <웃음> 편한가 봐. 나 지금 이러고 있다. 그냥. <웃음> 할아버지 배에 앉았겠어. 가만인데 아빠 못 움직여. 어른 됐어. 앉으셨네요. 엄마가 강제를 응. 올려놨어. <웃음> <웃음> 오, 편하게 있는데? 야, 진짜 오, 편하게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엄청 편해 보인다. 응. 진짜 나한테 불편해했어 지금 그래서 그래. 여기서 막힘 써가지고 여기 다턱턱 올렸더니 갑자기가 얘 조여졌어. 연도 뜨고 있어. 편해 보여. <웃음> 아빠 얼음 됐어. <웃음> 아, 응. 웃는다. 웃었어 한 번. 씨가 <웃음> 어